우리가 고정적으로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들어와서 또 뭐라고 해? 빨리 가자고! 어, 예. 뭐해요? 다있어요 지금 안녕 안녕 허리야 2021년 9월 12일 자, 우리 마고회아님 그리고 백하님 우리 천지도령님과 함께 가는 준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타트, 고, 공포 방송 넘버 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냥 들어가시죠. 일단 들어왔어. 분들은 만약에 그러신 분들은 소리를 조금만 낮추십시오. 도련님께서 아, 계십니다, 혹시 되게 여기 있습니다. 찍다가 네. 뭔가 필터 찍고 보여도 이렇게 쳐다보려고 하지 마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아직 저는 아직까지 크게 못 느끼겠어요 지금. 이 분은 천지드롱님이십니다 방제 보세요. 음? 네. 이쪽 아까 들어온 이고 우리 해야 이 말씀해 주신 데부는 조금 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티티뭐 보이는 것 같은데 눈 마주치거나 보려고 하지 마세요. 네, 네, 네. 네. 지금 낭이었어요 남자 귀신들이 모이는 곳하고 네. 여자, 그리고 아기들이 모이는 곳하고 나눠져 있어요 왜 나눠져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음. 층을 올라가 보면 알겠지만 네. 일단 1층은 외부에서 온 영가들이 많이 모여있거든요 아 외부에서? 지금 저희가 여기 건물방만 보고 먼저 일단 나갔었거든요 지금 처음 그 들어온 건데 네. 밖에서 봤을 때는 3층에 밀집이 다돼 있어요. 3층. 은 지금 한번 맛보기로 음. 훑어보는 중이고 네. 지금들 여기 에 상당수의 음. 연가들이 많아요.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시면 2층 있고 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기 지하는 저쪽에 있어요. 지하? 1층까지 네. 살 거예요? 네, 지하는 저 앞에 쪽에 지 중앙에 있거든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제가 조금 연가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나 좀 위험해 보인다 하면 흔들 거예요. 네. 어. 퍼쳐야 되니까 좀 시끄러우신 분들은 예. 소리를 좀 줄여. 네, 여러분들 들으셨죠? <웃음> 예, 여기 여기가 지하예요. 아... 여기가 여기가 지하입니다. 아... 야, 우리 내려가지 말까? 어? 와 대박인데. 와... 와. 너무 많다. 괜찮. 아, 쟤 물이 어? 무이야 어, 갑야 어? 소리. 예, 뭐뭐탕탕 물이 아, 물 있어요? 와, 세요 아니, 플래시는 필요 없대요. 여러분들이 공포를 느낄 수 있게끔. 너무 허면 그렇다고. 아, 물이 선 조심하세요. 이 어? 카메라가 이게 수신이. 지금 보여요 카메라에 잡혀요. 얘가 수시 지알아서네 건들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는 혹시라도 혼자 뭐 오늘 생각이 나나 좀어예예 알겠습니다 예 네. <웃음> 나도 들어가기가 싫어 여기는 얼마나 들어가고 싶은데 자기를 어떻게 들어가 얘들아 네. 그좀아니 장화 하나만 보내줘 봐 장화도 장화 하나만 보내줘 이제 okay, 이층. 네, 와 제발 이제 2층 이층 삼층. 아 긴장된다. 어? 어? 이 힘이 센 영가들이 올라오나봐. 되게 무거워서 응. 자기 사체가 무거워 어? 아, 예전에 원래 비둘기 한 마리가 죽어 있었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 그때는 이런 동물의 사체가 있는 곳은 기분이 응. 엄청난 곳이에요 아까 마이콜씨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네. 여기 안에 들어가면 동물들 많이 죽어 있겠다 그랬어요 네. 이런 거도 고양이, 뭐 쥐, 새 아, 아 숨도 숨도못찾지나 여기엔 <목소리> 들어가면 한량 가.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가 아까 우리가 밖에것 봤던 창문 쪽이죠. 동매 네, 여기 아. 여기를 서주는생각은아이렇게 너무 는치어리스는 치아리스는 치는아리스는치아아까전에치리스는 치아리스는 치아리스는 치아아 Thank mm -hmm. you. 여러분들무당쌤들이랑 오실때는 기본적으로 항상 그랬잖아요 기존에 아까쯤에 답사를 또했습니다기존에잡기들은다숨어버렸습니다아까상을 답사를 했어요. 아영죠여러분들 여기는 엎드려 있네이영이해가을게표현을하고면습이 엎드려. 있습니다. 응, 중으로, 중로이 여기 어 뭐야? 기도있요 아, 진짜 있어, 진짜. 아, 왜나는게 잡기들아. 얘는좀 풀어보고. 아, 있습니다. 이뭐겁 먹은 것 같아요. 있는여러 갖춰있는... 초록색 불빛이 나는 거 보여요? 아, 초록색 여 예, 지금. 네. 예. 이거는 가 그때 죠 네. 오래된 연가들. 아. 원한이 많은 연가들. 그 초록색. 선 생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음 초록색 피해. 아, 지금 잡히고 있어요 숨이 들리지무지 숨소리가 어, 막코고는 소리 같은 것도 들리고 이걸좀 공만 소리 다들리정상이 지금. 어. 아, 어떠세요? 쟤, 쟤, 야지 지금, e here, come here, 게 o m e here. 진짜 she looked at him. Oh, she looked at him. Oh, she looked at him. Oh, she l o o k e 가어 t him. Oh, s 쌤, 쌤, 잠깐만. 쌤. 와.. 아, 잠깐만.. 나 미쳤다.. 쌤! 쌤! 쌤! 아.. 쌤! 쌤! 쌤! 와.. 나 이거 어떻야 돼? 어.. 쌤! 어, 쌤! 어, 쌤! 거기 어, 위험한데.. 잠깐만 쌤! 저기! 기기 쌤! 괜찮으세요 와, 예, 뭘보여주는거지 전과 자가 뭘, 뭘 자꾸, 자꾸 잡아서 여기 가도 연가들. <웃음> 아, 속... 와, 아니, 이거 뭐라고 니야 뭘, 뭐라고 해야 돼? 지 어떻게 뭘 뭐라고 해야 지금, 게막 지금, 지금, 지 지금, 여러분 하면 안 돼요 일반인들은 클라 그래. 아니 아무것도 못 느끼는 애는 와도 돼 음. 근데 조금 신기가 있다 어, 기문이 열려 있다 음, 그래서 무슨 절대, 음. 절대. 음. 절대 지금 제가 세마상대도 <웃음> 애를 치고 가 치고 가 뭐? <웃음> 내가 뭐 있어? 내가 뭐 있어? 방금 저한테 뭔말한것 같은데요? 듣지 마, 듣지 마, 듣지 마. 봐도 번지시에 번지시 듣지 마, 듣지 마, 듣지 마. 예, 네, 뭐 보고? 듣지 마. 엄청 싫어하는 것 같은데요, 뭐? 듣지 마. 정신 차려. 지금 누가 자꾸 옥상으로 굴고 올라가려는 데 아니, 그러냐면 걸어내려야... 자꾸. 천장에서 쳐다보니까 우리가 걸 아, 좀 낫다. 아, 좀 낫다. 아, 좀 낫다. 아, 좀 낫다. 오라지 음. 듣지 마. 예. 정신차렸정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 4층은 옥상이고.. 옥상기저 뒤에 또 위험해 네. 네. 저기 선생님들 붙잡고 라이프도 아, 네. 어. 야, 저기, 선생님 괜찮아, 괜찮이 정도로. 마, 그래가지고. 여기 다정신 차려 이거, 이거, 이괜이아 이거, 이이상한소리거 이거, 리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이거이 이거는 진짜 무당만 들을 수 있어. 들리나? 이게 주파수 소리로 들을 수도 있는데. 메미 돌아, 매미 아, 어. 어. 어. 어. 아, 누가 막 자꾸 끌어요 예, 여기서 나얘 아, 아, 유기문 아, 어떻게 알았어? 어. 나이 난간으로 공간자. 와서 봤거든 금단자 금단자 지향아 오래요 지아오래지아지아지아 오래요 지 빨리 빨리 가야돼요 아 그러면 다 죽인대요 지금 아아아아아지 오래요 지금 빨리 아 그러면 다 죽인대요 야 여기를 아, 어떻게 알았지? 아예 예. 너 누구야 나가 너 이따 고 나가 아아프깐아프아 아, 나가 아아파요아파아아아아아 나가 나봐. 요요 나봐. 나 나봐. 나봐. 나어나 나봐. 나 나봐. 나봐. 나 어. 어. 봐 나봐. 나봐. 나봐. 나봐. 나봐. 나봐. 나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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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목소리가> 안 나갔네 아니야 아, <목소리가> 안 나갔네 야 장난치냐 안 나갔잖아 뭐야겠다 아, 잡아 여기 아, 어, 아, 아, 까인다 까인다 야, 아, 큰일 났다 아, 아, 아, 아, 아, 아 순간 머리를 너무 세게 아, 눌렀어 어, 옳지 일단 나갈 수가 안되겠어 또 빙이 돼. 여기를 잡아, 잡아줘 잡아줘야되겠어 네. 또빙래여이조심 와, 와, 잠깐만 비와 네. 아, 여러분들 저 진짜 여기 지하로 분명히 어떤 여성 여, 계속 속살들이 듣지 말라고 있는데 안 들으려고 해도 자꾸 들려요. 막귀 옆에서 바로 옆에서 속삭이듯이. 막 뭐가 들려요. 막 바로. 진짜 바로 방금 옆에서 말한 것처럼. 어, 어, 더워. 어, 땀 와. 네, 네, 네. 와 힘들어. 진짜 귀신 같은 게 뭐냐면. 진짜 귀신 같은 게 뭐냐면. 솔직히. 그 갑자기... 아, 잠깐만 여러분들.